발소리가 나지? 아, 내 발소리인가? 히키 어 아닌데 뭐야? 누구세요? 벌컥스 어 디마켓 배송 왔습니다. 배송 기사 존앤 빠르네. 그새 갔어. 뭐야? 택배 왔는데요. 에이... 아, 아나 홀딱스 하고 나와버렸네. <웃음> 배송 기자가 빨리 가길 다행이다. 그죠? 예. 네. 아, 저의, 저의 홀딱스와 마주할 뻔했네요. 이런, 야래야래. <웃음> 다행이네. 어, 어, 택배 박스에서 푸른 주스랑, 류생지전. 반촌 무당의 편지? 뭐 이거부터 볼까요?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자네에게 보내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는 그 다른 시공간에서 온 건데 어떻게 여기로 택배가 왔지? 두 명의 신이 격분하여 서로가 서로를 해야에 시간도 성치 못하게 되었다네. 아 이게 그래서 약간 시공간이 비틀렸나? 본디 해가 쓰는 때에는 작은 눈을 달이 뜨는 때에는 큰 눈을 가진 동물만이 진실을 볼수 있다지. 이게 뭔 소리야? 피안의 세상으로 가는 여로시는 태어날 때부터 그 동물의 손에 있으니 먼 훗날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동물을 따라가라 하였네 에? 피안의 세상으로 가는 여로시가 뭐야? 다만 어둠보다 차가운 물이 자네를 호시탐탐 집어삼키려 할테니 부디 조심해주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이네 참, 자네가 몸담고 있는 주작관 안에 자네를 이용하여 오랜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야. 행운을 빈네 아마 그게 그 편지 주고받았던 그 수상한 쪽지 주고받았던 사람들인가? 해가 쓰는 때에는 작은 눈을, 달리 뜨는 데에는큰 눈을 가진 동물? 이거 고양이 말하는 건가 봐. 그죠? 왜냐면은 그게... 그 해가 뜨는 때에는 작은 눈을 가진다는 게 고양이가 눈이 동공이 그게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쵸? 그리 달이 뜨는 때에는 이제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고양이가 동공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큰 눈이라고 칭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죠 근데 피안의 세상으로 가는 여로시는 그게 뭔 소리지? 근데 아무튼 그 동물이 그 동물의 손에 있으니 고양이가 어쨌든 간그 약간 안내자? 가이드? 라는 이야기인가 본데 노생지죠 태초의 예언이 내려왔다 혼란이 질서마저 집어삼키려 할때 빛과 어둠의 구분이 뚜렷한 하늘을 품은 고양이가 내려올 것이다 에? 혼란이 질서마저 집어삼키려 할 때? 이거 혼란은 그 도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만이 혼란을 잠재우고 균열을 메워 질서를 구할 것이다 후의 예언대로 도우는 세상을 혼란으로 집어삼키려 하였다. 단군은 온 힘을 다해 자매인 도군을 봉인하였고 자신 또한 힘을 소진해 봉인되었다. 예언의 고양이를 기다리던 바람, 구름, 비는 단군의 부재에 더욱 커진 균열을 잠재우기 위해 4개의 학교를 설립하였고 능력 있는 모든 동물을 모아 봉인된 단군의 자리를 메꾸려 하였다. 그래서 시비짓은 뽑으려고 하나 봐요. 혼란에 삼켜진 동물 하나는 끊임없이 고양이를 교란시켰다. 그의 가까운 곳에 혼란을 심어 스승을 의심케 하고 친우들을 의심케 하였다? 균열에서 튀어나온 귀신들 또한 고양이에게 농란을 부렸다. 지혜로우는 고양이는 모든 시련을 거쳐 질서에게 다가갈 청동 세 가지를 모두 모았다. 예언대로 고양이는 단군을 구하고 질서를 다잡을 것인가 아니면 도군의 농간에 놀아나 혼란에 삼켜질 것인가 어, 그러면 은 이게 단군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건가? 그러면 당군이 수상한 게 아니라 도원이 진짜 거식이라는 건가? 근데 일단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진짜 믿는다. 내가 찾았어. 근데 일단 두 명이, 두 명이 뭔가를 꾸미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면. 그쵸? 누구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누가 나한테 주스를 보냈냐 푸른 주스? 푸른 주스라는 건가? 동사라는 거 아니에요? 에? 참나 원아 어? 맞다 나 꼴딱이니까 이제 옷좀 입자 일어났으니까 어. <웃음> 어때? 어 이것도 멋있다 정갈하게 까만 신으로 하자 어. 아니 이걸 왜 보낸 거야? 어? 이거 맛이라는 건가? 여기 독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음,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보낸건 어떡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누가 저를 암살하고자 하는거라면 억덕 가족 <웃음>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죽어야 하나요 제가 흑흑수 배고파졌다 <웃음> <웃음> 아, 정말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나 아 진짜 그러면 자 우리 똥이나 좀 쌉시다 보낸 사람 성의가 있지 예. 푸른 거시기를 먹었은게 예. 똥이라도 좀 싸줍시다 <웃음> 혼자인데 <웃음> 아휴 다쌌다 음. 아유 여러분 여러분이 저안 씻는다 안 씻는다 하니까 이번에 제가 손 씻을 어? 난손씻으려 그랬다? 어? 뭐야? 어? 추적관인데? 돌아온 가비 멋이 잔뜩 들었다 뭐냐니? 아그 어, 고양이 정할 때잘 써서 잘 지냈 내 머리 어때? 염색했냐? 무슨 일이야? 선반에 있는 비누로 감았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비누가 아닌가봐 <웃음> 그 냄새도 고약하고 어? 선반에 있는 비누? 탈색이 되다 말았네. 정수리 부분만 횡한 것이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여기 다 탈색해보려고. 탈색약 좀 가져다줄래? 야 귀신들도 탈색을 하냐? 어? 유행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탈색약! 아니 여기 탈색약이 왜 있는 거야? <웃음> 아니 여기 탈색약이 왜 있는 거? 완벽하게 흰머리가 될것 같아 고마워. 야너 그.. 요새 그 애쉬 머시기하는 그.. 컬러로 하려고 그런 거구나? 어 뭐야? 우리안 내려가면 이게 지각이야. 핸드니까? 곧 종처 아, 나 진짜 미치겠어 맨날 이렇게 한 명씩 하루에 사라지면 어떡해 너네 이런 모습은 내 반장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너무 치명적이야 오점이라고 음? 아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돌아보고 나가서 저번처럼 화장실 간다고 늦는 거 아니야? 에? 봤어 공쟁이니까 양아 혹시 여기 있어? 없나 본데? 없나 본데? 아, 방이라 다시 한번 봐야되나? 내가 아, 언제부터도 이제 어딜 간거야? 여행은 잘 다녀왔니? 추작하는 거가 된 것은 네가 친구들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것은 모두 오랜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당군님의 계획이야 음?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당군님을 안전하게 구해오길 바라 음. 자 그럼 가나다라마 중 거짓을 말하는 두 명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열어보자 바로가! 어! 아, 어. 뭐야 여기 여기 있었네. 어, 어나 나도 사고 있었어. 쐈어? 아 아니 아니 나 밤새 싸진 않았지 싸다가 기절했어. 어 괜찮은 거야? 어 그래 그래 아좀 힘들긴 한데 아좀 어... 어, 힘들다야. 어 애, 미룡이는 잘 왔니? 어 그럼.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빨리 가자. 너, 지금.. 너 찾느라 우리 좀 늦었어야. 늦었어. 빨리 가자. 아, 그래 그래. 어 주작이 오늘도 상큼한 아침. 아 저게 뭐야? 뭐야? 응? 네? 왜 뭐야? 저게 뭐야? 그러고 뭐야? 왜 뭐야? 뭐야? 하늘에 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어. 야 여기 여기 계산 왜 이래? 어, 몰라. 옥수가 일어나니까 다섯 번은 떨어진 건가? 그러게 위에? 옥수가 다섯 번 떨어졌나 봐. 이거 왜 이러냐? 네? 설마? 뭐야 이거 시간에뭐 균열이 어쩌고 어쩌고 한다더니 이거 균열 때문에 그런가봐. 엄청 근데? 뭐야 아니, 여기 다왜 이래?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아니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게 왜 이러냐 다리도 막 구멍 뚫렸고막 난리네 어 땅이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닌데 어 이거 봐 머리 위에도 있잖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허벅지 야 여기는 진짜... 왜 이러냐 아니, 아니 여기 갈수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좋아 좋아 내가 네, 아. 반장이니까 될같아 아니 이게 나 뭐선일이래? 아니 학교쪽에도 있다 어. 어? 저기도 있네? 다행히 교실은 멀쩡한가봐 그런가봐 다행이다 어우...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야 <웃음> 애들 왔네? 응, 무서 오시오 안녕 아, 아, 언니들 응. 안녕 아이고 자네 아, 들아 하이하이 어디 갔다 왔는가? 아나똥좀 싸느라고 아우 빨리 교복 입어 어 그래 그래 하루종일 회우수에 <목소리> 있던 거야? 하루종일 싸나 보저 으음 <목소리> 멋있다 아 너희처럼 어, 그 변비인 것들이 뭘 알겠어? 쾌별로에 어, 쾌별로에 쾌변러의... 고충을 너희들이 알겠어? 응? 음? 양이 음. 음. 말이 좀 심한데? 에헴 <목소리> 상처야 어? 옥수 변비야? 어? 이게 그렇구나.. 나는 배변활동이 좀 불규칙한 편이오 그런가보다야 옥수 상처받겠다 변비한테 변비라고 하는거 아니야 다들 변비라는 말 하지마 어? 응, 그럽세 어? 그럽세 그래 어? 이.. 벙증이가? 뭐? 참나.. 이 변비가? 너 가지 씨, 좋아한다며? 뭐래? 이 변비야! 흥! 응. <웃음> 흥? 흥? 입으로 방구를 기니까 어? 똥을 못싸지 참네 근데 풍삽은? 어 뭐야 뭐? 방금 와서 아직 방금 안 왔어? 야나 어제 풍삽이 응. 못뭐 찾으라고 했는지 알아냈어 나 뭔데? 야, 뭐야 뭐야 뭘 찾으라고 했어? 뭐야 뭐야 사실 풍삽 흰머리 때문에 겁나 스트레스 받아는 거 알아도네? 아 그래? <웃음> 아주 오? 머리가 아주 쎄 하이 턴만. 그래서 흑채 뿌리는데 흑채 어? 사라져서 그런 듯? 어? 와소 <웃음> 아니 충격적인 건 계속 하이 데 머리? 뭐야? 어. 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흑채 내가 없졌어. 와... 야, 왜? 아니... 어쩐지... <웃음> 풍삽 언제부턴가 머리가 더하이 보이긴 하더라. 야... 대박 아니 또... 그 아주 중한 곳이라더니? 그게 뭐 흑채였어? 그러게? 어? 아유 이게 나그쓸데없이 에...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걸 그거. 맞아, 뭐야. 맞아. 풍삽이 아, 누구로 의심했는데? 나를 의심했어. 왜, 왜, 왜? 아니, 어제 갑자기 나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밤새 사람을 붙잡고서는 음? 내가 당군 님은 맞출 때 받은 그 서비스로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뭐 청동거울인지 뭔지 가지고 신랑이 아니라 내가 잠을 한잠도못 잤어, 아주 그냥 에 음? 음? 그거 넣고 뺏어갔어? 가져갔어 에 음?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심보를 그렇게 쓰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거야 그거 맞아 맞아. 어, 하긴 원래 탈모 탈모인 사람들이 어 마음을 곱게 못 써가지고 탈모가 된다더라. 아 맞아. 음, 얘들아 탈모는 그래. 놀려도 털색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아리도 털이 하얘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 그러게 말이요. 그러게. 당일 오늘 아까 햇빛이 올까? 그러니까 햇빛 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너 혹시 그 잘못 씻은 거 아니야? 오늘 너무 <웃음> 세수 빡빡해서 그런가? 언니, 털 색깔 에이? 좀 바뀌었는데 근데 걸으면 어. 그동안 안 씻었다는 거야? 헉? 어. 아, 아, 진짜... 오. 여기 와서 언니, 새로운 모습 아. 진짜 많이 본다 원래는... 아. 이렇지 않았던 거 같은데... 뭐가 그렇지 않아... 오늘 그냥 빡빡 씻어서 그런 거겠지 뒤로 더갈때도 없어 알, 이제 냄새 나... <웃음> <웃음> 아 근데 아리언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그 엊그제 따로 혼자 반촌 갔다 온적 있어? 어, 아니 어제 너 찾으러 다 같이 애들이랑 간거 말고는 없는데 왜? 에이? 아니 나 반촌에 응. 혼자 있었을 때 학원 선생님이 잠깐 불러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때 응. 선생님이 아리언니 왔다 갔대서왜 혼자 다녀갔나 했지 응. 그땐 그래? 우리 갔을 때 말한 거 아니야? 근데 바리? 그러면 나한테 얘기, 얘기할 리가 없잖아 야, 아리 뭐 그런가? 맨날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잖아 집 나온 애처럼 응? 응? 아리 쌍둥이인 거 아니야? <웃음> 아리 쌍둥이 있는 거 아니야? 아리거든? 응. 뭐야 누가 방국기냐아 뿅아 나뒤인드방국기면 어떡해 아, 아 나... 진짜 아다 그, 그, 다들 악취가 모였는가 악취가 악취가 사이셨네요 사. 다들 자리 앉게나 이거 뭐야? 이뭐 하고 있는가 자리 앉게. 뭐해뭐해 언니 뭐리 이거 뭐 하지? 뭐 어. 거그 자네들과 그 간만에 조례를 하는 느낌이라기분이 좋구려. 이그 예. 오늘의 거자성 이거 사면 초갈안네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오. 자네들은 앞으로 수많은 외부의 적들과 마주하게 될 걸세. 그럴 때마다 정면으로 부딪힐까 아니면 어둠과 패배 등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릴 까가그 어떻게 할 땐가 해옥수유생. 저는 언제나 맞서 싸우겠습니다. 와 거 멋있구려. 어. 그 뒤에 예미룡 요생은 어떻게 할 텐가. 아 어, 저는 옥수 언니 따라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시당. 와 무시당. 좋수. 그내 사면 초과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부의 적을 경계하느라 내면의 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심하라는 것이네. 자기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자네들은 외부 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을걸세. 진정한 적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네 본인을 해하려는 외부의 적과 본인 스스로를 해하려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계하게나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 다들 명심하게나 네. 네. 강인한 내면이 없다면 자신을 사면초가로 몰고 가는 자가 자기 본인이 될 것이오 알겠는가? 예자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조례에 이어 바로 시작해보겠네 옥수, 어제 안내하였던 건가? 지수업을 위한 준비물들을 잘 마련해 왔는가? 네. 거 준비해 온게 있으면 이제 다들 그 사물함에 둔게 있다면 꺼내 오게나. 네. 네. 나는 갖고 있는데. 과그 핵양이 유생은 직접 들고 왔는가? 예. 어내 사물함. 자네는 교실을 모 이고 것인가? 제 동생입니다. 싹 자네 동생은 그렇게 노랗게 생겼는가? 네, 왜냐면 저희는 금소의 동생이기 때문이죠. 네? <웃음> 금소 어, 양동생 하고 싶대요! 난 아니, 갑자기 동생 생겼소? 난 친동생이 하고 싶어. 아, 친동생. 그 제안 거절하고 어, 거절한대. 거절이 거절하겠다. 자자 거절, 조용히 하게나. 그 다들 그 자리에 잘 앉으시고 그 오늘 숙제는 어? 인간에게 어, 가장 있어요.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준비해오는 것이었소. 그 어디 보자. 그 이렇게 서울지 유생부터 순서대로 나와 각자 준비해온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소. 어? 앞으로 나와서 준비물을 이 액자에 걸어 그 유생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의미를 담아 그 물건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해보게나. <웃음> 서울지 유생부터 나오시오. 네, 오, 저기 가? 오, 뭐야, 뭐야, 뭐야! 인간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는 인간들에게는 가족이 필수라고 생각하여 저의 가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와, 와, 진짜 엄청 많다. 와, 진짜 바글바글하네. 와, 이 세계 막는 가구 귀엽네. 와, 울진이 멋있다. 없어. 네, 그렇습니다. 오. 자, 끝났는가 네. 그러면 이거 아이템 다시 가져가게나. 그 다음은 오, 그 뒤에 있는 황금수 짜잔. 유생이 나와서 발표해보게나. 이거야, 이거 이거야. 반찬켰지? 서세의 별! 와... 뭐 아. 멋있다! 아내들은 <웃음> 내가 이내 손에 들고 있는 장군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오, 아니란 말이냐? 아니요, 나는 오늘 택했소. 오, 오, 오, 멋있다. 옛말에 말이오, 그복관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 오, 그 말인즉슨 무릇 이제 복관이 풍족해야 거기서 인심도 나오고 남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단 말이오. 이 멋있다. 돈이 풍부해야 그 인간들도 당군님을 잘 섬기고 그 부살핀 마음이 들지 않겠소? 그래서 인정다, 나는 인정다. 돈을 선택했소 이상이오 멋있다. 멋있다 역시 언니다워 멋있다, 멋있다. 그 발표 잘 들었네 그 다음은 마을이 유생 나와서 발표해보게나 아니, 교복위에 체육복을 입은 거 완전 현실적이다 야, 음, 맛있다 저는 날씨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다! 볶음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와 제가 만든 맛있다! 볶음집을 가져왔습니다 맛있다. 와, 와, 맛있다! 이 자네가 만든거요? 응 음, 맛있다! 그럼. 시장 다녀오셨나봐요? 얘는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전래절래 음. 하는데? 거 발표 이어하시오 끝났는가 네 그거 들어와서 함께나 와 그다음 어. 미룡이가 발표를 나봐요아그예 미룡 여생이 그럼 나와서 발표하게나 와 의욕적이다 아오 그래. <uish> <웃음> 어? <웃음> <웃음> 이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예미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따라하냐? 상담실로 오게나? 다들 조용히 하고 <웃음> 발표 듣게나. 예. 제가 준비한 것은 네. 지구젤리입니다. 부좀 따라해. 어, 원래는 지구젤리가 아니라 제 여의주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용한테 여의주는 중요한 거라서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지구젤리를 들고 왔습니다. 멋있다! 어, 여의주는 용한테도 엄청난 보물이어서 인간들한테도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오 여의주! 오. 아이고 오. 멋있다! 잘 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 젤리의 본질은 뭔가요? 지구요 맞소 젤리죠? 아닙니다 젤리를 먹소 자자 조용히하게나 그 해옥수생 그 나가서 발표하게나 어, 네 알겠습니다 안에는 교복이 없는가? 거지. 이게 제 교복입니다 어?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샤샷 <웃음> <오늘> 준비했습니다 <웃음>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하는 것들에겐 무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그게 어... 누구죠? 당연히 인간들이지. 그칼 어... 내려놓으시오. 에. 그 마지막으로 한량이 요새 나와서 발표하게나. 예, 제가 바,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화이팅! 제가 거시기 한것은 코피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는 포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시기 어쩌구 저쩌구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이 없으면 일도 못하고 어, 거시기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인간들을 조금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없으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카페인이 없으면 인간은 완전 지렁이 나부랭이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잘들었어아맞다내 거. 모르는 아. 단어가 많이긴 한데. 어, 안 보인다. 예, 이게 그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자양 강장제 역할을 해주는 액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소. 거그 다들 발표 잘 들었네. 수고하였소. 와. 각자가 준비해온 물건이 이리도 다양한 것을 보니 빌씨 인간에게 필요한 것 또한 역시 다양하다는 반증 아니겠소. 맞습니다. 맞소, 맞소. 오늘 수업의 발표 또한 시비지를 선발하는 데 있어 중한평가자료로 쓰일 터이니 유념해주게나 알겠는가? 네. Yeah. 자 그럼 이것으로 그 주작관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네 자네들이 어, 오는 길을 봤듯이 그 학교 분위기가 이리도 뒤숭숭하여 내 자네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소 다들 내 수업에 만족하였는지는 모르겠네만 나풍은누는 이리도 훌륭한 유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정말로 좋았다네 부디 이 주작관에서의 경험이 자네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네 자네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오 알겠는가?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 터이니 다들 점호 종이 울리기 전까진 자유롭게 쉬면 되겠소 네. 내일은 시비지신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니 너무 어... 긴장들하지 말고 푹 쉬길 바라네. 네. 그럼 이만 해산들 하시고 거그 햇냥이 유생은 잠시 나를 따라오게나. 어, 예, 알겠습니다리. <웃음> 준비된 사람은 긴장이 없지. 속삭 격하게 사랑했다. 다방겠다더니 그냥 살아오겠다는 거요? <웃음> 내 자네와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예. 숙직실로 잠깐 음. 안내하겠네. 예그 뭐냐 옥수 방 아닌가요 거기? 그 상담실은 그 해옥수 유생이 차지를 하여서 내 개인적인 공간인 숙직실로 안내하겠소 예아 <웃음> 밑에 뭐가 있었구나 몰랐네 자저 아, 안쪽으로 오. 들어가 앉게나 예예 어디, 아니, 어디요? 거기는 내 침실, 아니, 그쪽도 아, 아니오. 아, 그 예, 예, 앉게나. 예, 예, 예, 어딘가요? 여기 안쪽 의자에 앉게나. 침대가 참 이불이 예쁘네요. 그 자네도 하나 그 <웃음> 마련해줄까? 예, 아오. 예, 좋네요. 예 자, 이거 받으게나. 어, 이곳은 저의 그 목걸이 어쩌고 저쩌고네요 그렇소 그 청동검날은 자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으니 돌려주겠네 예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네가 기숙사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네만 혹시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화장실이었어요 계속 해우소에 있었 말인겐가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우소였습니다요 내 자네의 사정을 아니 뭐 자세히 묻진 않겠소. 몸 건강이 돌아온 것이면 되었네. 에이? 내 자네를 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소.